나가자 <웃음> 나가기 전에 준비물이 있죠 일단은 텔레포트 요거 다시 만들어야 돼서 젤리석 염수 어, 요거는 왜안 돼? 젤리석 지하 염수 경제소에 넣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맵 가서 새로운 자재에 그 다음에 저쪽 맵 넘어가서 어 뭐래? 어 그래 해보는 거야? 음, 침착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아 박쥐 박쥐 아 박쥐 플로트 어머님들이 건망증이 생기는 거를 내가 이제 이해를 하겠네 어? 그래 이거 집안일 하다가 뭐 어? 집안 살피랴 애 키우랴 이러다가 밖에 나갈라 그러면 까먹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어머머 핸드백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핸드백 챙겨서 딱 내려오니까 어머머 차키를 안 가져왔네 물질 전송기? 먼 거리를 넘어 자원을 옮길 수 있는? 자원을 옮긴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젤리석이랑 정제석요 정도면은 그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가보자고 오늘은 근데 맵두 개를 다 돌아야 돼돌수 있는 데를 왜냐면 이제는 약간 맵도 맵인데 업그레이드 승부야 그죠? 어? 잠깐만 저거 열었던 거겠죠? 아마? 어? 아니네? 와우 파란색이랑 빨간색 나뉘어져 있구나 여기는 저거 뭐야? 새로운 거다 꿀! 꿀은 뭐 먹니? 과일? 아 과일 많지 우리 집에 남아 도는 게 과일이야 물론 다른 것도 남아 돌아. 어? 이것봐라? 이게 있네? 저거가 있다는 얘기는 근처에 보석을 꼽는 데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 잠깐만 저기 동굴이? 오호라 아구다 아구 아이 다 챙겨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어? 저기 위에 위에 위에 매기는 애 있다 매기는 애 꿀고루도 과일 과일 많지 석류석 그 다음에 요거요거랑 어? 어? 잠깐만 너 여기 있어? 고기? 네 먹어봐. 어 개꿀? 바로, 열리네. 어 일단, 바로, 놔와와오 대박. 어이 와우, 와우, 어? 이우 있네? 좀 건너온 게좀오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범죄가 있는 곳? 어 나비는 뭐야 너 뭐야 화닥 슬라임 꽃 꿀과 과일 꽃 꿀은 뭐데 그래도 뭐 어차피 꿀이랑 합성시킨 다음에 그냥 과일만 먹일거야 어 나비가 아까 꽃꿀 먹는다고 안했나요 야 미쳤다 쟤를 어떻게 다 먹여서 터치냐 근데 오늘은 되게 기쁜 날이긴 하다 어, 오랜만에 외출을 나왔더니 자식들이 더 생겨.. 아 이게 기쁜게 아닌가? 어차피 과일을 먹일 거니까 미안해! 갑자기 옆에 있던 폭발 애들이 보면서 말을 잘 들어야겠다 생각을 아마 했겠죠? 여기에 이제 꿀과 나비를 둘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도 두 마리 미안 야 애들 좀 줄여야 되긴 할까봐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들내미처럼 딸내미처럼 잘 키워왔는데 줄린다는게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어? 지금까지 잘 키워온 슬라임들을 어떻게 그렇게 줄여버린다 뭐 어떻게 뭐물에또라도 어? 던지시게요? 어? 물에라도 던지시려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곳은 냉혹한 사업의 세계입니다 저기 어두운 쪽에다가 너구리를 세팅을 해줄게요 아니 뮤직박스 좀 이거 스트레스 낮춰주려면 이거 아예 그냥 뭐 우퍼 달린 슈퍼뮤직박스 이런 거 없나? 한 15,000원 줄게 그래도 돼뭐 425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그냥 안마커튼 이런 거 없냐? 어? 그냥 25,000원짜리 투자할 수 있는데 너구리 두 마리 들어가 있어봐. 너네 뭐 먹니? 다 먹니? 잡식이니? 너네가 일단 양파 먹어. 아, 얘네 또 너무 많아 보이나?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요놈들 보시게... 음... 가는 거야. 약속의 네버랜드로 여기다가 세 마리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겨주면 그냥 너네도 먹어. 아니, 이걸 뺏으면 어떡하냐? 합성해야 되는데... 너굴 플로트를... 다섯마리 딱 좋다 양파 먹고 있지만 뭐 남은 과일들 좀 주고 얘는 잡식이니까 다 먹여 <웃음> 야 너네 짬처리 <웃음> 너구리가 효자네 일단 너굴 플롯이랑 야광 플롯 채워넣고요 그 다음에 꿀이랑 우리 비단모래 금강석 이런 거 구하러 가자 헌터를 못 찾았네 그러보니까 고 근데 솔직히 저거는 별로 필요 없어 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죽었을 때 20% 자원 남기고 죽는 뭐 그런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나가자 드디어 일이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야 필요 없어 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해요 오그든 오티즈 새로운 요리 재료를 발견하면은 말해줘 어? 어 오케이 어? 발견했다 어? 너 뭐냐? 어너아 너구리랑 야광 오 신기하여라 이거 너구리다. 박쥐가 아니고. 헌터? 아! 투명해지는 게 헌터구나. 많이 많이 먹으렴. 괜히 많이 챙겨왔네, 이거. 잔뜩 챙겨왔는데. 여기는 야광. 어! 우와! 찾았다! 드디어! 묘한 금강석! 나이스! 어 비단 모에 여기 있다. 어더 없나 근처에? 아아요런 해변가에 있네.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데 있어야지. 아야 아 깜짝이야. 씨. 야, 배고프면. 씨. 아니 이저이 자식들이 니네들이 지금 타르랑 다른 게 뭐야? 니네들이 지금 타르랑 다른 게 뭐야 나한테 지금? 응? 니네가 지금. 이거 근데 나 궁금한게 여러분 저 밀랍같은거 말고 그냥 야생 벌꿀을 얻어야 될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꽃꿀인데 지금 얘는 뭐야? 어? 잠깐만 이건 뭐야? 민트망고? 잠깐만 이것도 하나 키울까? 농사병 도진네또 어? 얘다! 잠깐만! 어! 잠깐! 뭘 버리지? 아 근데 버릴게 없는 민트망고! 민트망고야 미안! 바로 그냥 설치해. 아, 그 다음에 이거랑 다 보내. 지금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헌터두개 이렇게 하면 네개 만들 수 있고, 어, 이러면 괜찮은데, 어, 수학 좋은데, 너는 진짜 꽃꿀만 먹어? 와, 대박이다. 너 그냥 탐욕이 그득그득한 아이구나. 여기 뭐야? 어, 이틈 뭔가 있다. <웃음> 하 다시 가져가고 어? 쟤 생긴 거 암석인데? 딱? 잠깐만 여기 암석이 주변은 많았는데? 암석이 나이스 널멩이 플렀든 이거 꽂으러 가자 바로 그렇지 오 어, 이거 뜬금없이 왜 이렇게 막혀있지? 이거 뭐지? 이거 헌터다 그렇지 맵이 뭐 이렇게 크지 이거? 어? 우와 아 잠깐만 이거 이 타이밍 이게 맞아? 이게? 보스다 보스 의 보기 아 잠깐만 저거는 그냥 지나치게 너무 아쉬운 민트망고 나중에 보자 민트망고 나중에 키우자 나중에 키우고 여기 어디 아니었어? 저기 저기 저기 난 모르는 일이다 어? 뭐 움직였는데? 소리 났는데? 오 열렸다 와우 어 나이스 야 이거 뭐 나오겠다 중요한거 고르도 덫? 아니 고르도를 잡는다고? 근데 일단 요정도 탐험했으면 어느정도 얼추 한거같아 맞죠? 이젠 돌아가도 될거같아 너굴 플로트 이제 갖고오면 돼 이것도 어 근데 저장소 그러면 6칸되는거야? 어나이스입니다 일단 어 잠깐만 파워코어 이번에 추가된거다 어 바로 할수있네? 음...좋아 아 효율업이에요 이러면은 <웃음> 냥냥거리는거 개귀여워 어? 안먹니 설마? 어 먹는다 아 이게 뭐야 아! 어? 왜 배가..아 배고파? 꽃꿀과 고기? 꽃꿀과 고기? 야! 조합 최악인데? 잠깐만 미안하다 너는 미안하다 아야 아야 아프다 아프다 이씨 어 미안하다 어! 아! 잠깐만! 너 언제 변신! 너 언제 변신해 있었어! 어! 어! 어 생각 없이 씨. 두 마리만 남았네 이거? 꿀 처음 팔아보죠? 어 요거 30개 아 근데 처음 수확물은 저기다 넣어야겠다 정제소에 이 업그레이드에 또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야생벌 꿀을 얻은 적이 없는데 꿀은 어떻게 얻는 거지? 이정도 되니까 동선이 좀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플로트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과일을 주워서 이제 이쪽에다넣는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또 30개씩을 빼 우와 56원 53원 60원 우와 어어 아, 아, 아. 바뀐다. 박쥐는 그대로 아이 깎였네. 그새 아와 20냥이 복귀. 야 이거 안 팔고 버텼더니 이거 복귀하네. 가격 그러고 보니까 종류별로 다 봤네. 저 금색은 어차피 가끔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마재는 그냥 내가 안 키우기로 한 거고, 종류 다 봤다. 슬라임. 그러면 진짜 이제 엔딩 찾아 나서면 되겠는데, 나머지 맵다 열고? 와아 그래도 짬짬이 많이 넣어놔가지고 어 얼추 있어 업그레이드 할 만큼 정도씩은 지금 이게 없어서 그렇지 지금 왔다 와 너무 편해지겠다 6칸이야 펄스웨이브 이거랑 이거 두 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맞잖아 어 이것도 할순 있네 해버려 아 좋다 여러분 오늘 정산 끝 68,000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코덕까지